Thank you 제가 틱톡 업로드는 하지 않았었지만 재미있어서 자주 보거든요. 항상 재미있는 뷰티 콘텐츠들이 많아서 즐겨보는데 마침 틱톡에서 아주 흥미로운 광고를 제안해주셔가지고 덥석 받아버렸어요. 덥썩 덥썩 일단 제가 참고한 영상 하나를 같이 볼게요. 과거부터 메이크업 변천사를쭉 보여주는데 졸업사진 컨셉으로 1900년대부터 시작해요. 엄청 내추럴하게 시작을 하는데 점점 점점 약간 화사해지는 느낌? 30년대 되니까 입술 컬러가 아주 쨍해졌어요. 그리고 40년대 되니까 좀더 내추럴한데 블러셔가 좀 있는 느낌. 그리고 50년대는 살짝 자연스럽지만 입술 컬러가 좀 진해지고 60년대는 이런 머리띠나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많이 준 거거든요. 거의 메이크업 음영이 안 들어가 있는데 글로우함이 되게 살아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껌을 씹으시면서 굉장히 센언니가 되셨죠. 아이라인도 진해지고 입술 컬러도 진해지고 9 0년대는 컬러는 거의 m l 윌스러운데 음영감은 좀 짙은 편이에요. 그리고 2000년대는 전형적인 그런 서양 언니들의 하이틴 패션이죠. 근데 저는 한국인이니까 K메이크업 변천사 느낌으로 한국의 90년대부터 현재까지 그 시대에 유행했던 스타일링을 해보려고 해요. 그럼 먼저 1990년대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1998년 1월이에요. 이렇게 요즘 유행인 청청 패션을 입어봤는데 미래에서 와서 잘 모르시죠? 얼른 알려드릴게요 제가. 요즘 하는 메이크업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제가 사는 90년대에는 피부 메이크업이 굉장히 두꺼워요. 피부 잡티는 물론이고 내 모공까지 보여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느낌의 베이스인데 머리도 이렇게 고정시키고 답답하니까. 매트한 파운데이션으로 먼저 이렇게 깔아줘요. 그리고 컨실러를 좀 빡세게 넣어서 한 톨의 잡티도 보이지 않게 커버해주고 글로우한 광에 돌면 안 되기 때문에 하이라이터를 생략하고 밝은 컬러의 컨실러로 하이라이트 윤곽도 살려줄게요. 지금은 거의 세미매트한 상태이기 때문에 파우더로 아주 매트한 상태로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컨투어링도 콧대나 아이홀 등을 되게 굉장히 진하게 잡아줘가지고 외국인 이목구비처럼 아주 뚜렷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대유행이에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정말 뚜렷하게 잡아줘야 되거든요. 미래에서 오셨으면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수 있지만 여기선 이렇게 해야 멋쟁이랍니다. 이목구비 윤곽이 진한 만큼 이 외곽도 진하게 잡아줘야 돼요. 눈썹도 아주 당장 날아갈 것 같은 갈매기 모양으로 그리고 선이 진하게 들어가요.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여러분 갈매기 눈썹 아주 멋있죠? 근데 제가 지금 눈썹 탈색을 한 상태여서 오발보다는 조금 연하네요. 이렇게 아주 멋있는 눈썹을 그려줬습니다. 아이메이크업은 음영이 아주 진하고 요즘은 잘 쓰지 않는 컬러들을 과감하게 올리는 게 트렌드예요. 아이라인은 일단 이렇게 속을 다 메꿔준 다음에 나 오늘 아이라인 좀 그렸다 하고 빡! 티나게 이걸 진한 섀도우로 같이 자연스럽게 퍼지게 이 언더랑도 같이 이어지게 해줘야 돼요, 또. 언더까지 이렇게 해주면 아주 관능적인 느낌이 딱 살죠. 그리고 뷰러로 속눈썹을 찝어준 후에 마스카라도 발라서 이렇게 화려함을 좀더 살려줘요. 입술은 칙칙하고 좀 어두운 보랏빛 컬러가 아주 유행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립 라인을 또 따서 그려줘야 돼요. 이렇게 립까지 발라주면 완성인데 메이크업이 전체적으로 진하기 때문에 블러셔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어, 너무 고혹하다. <웃음> 이 시대에는 어려 보이는 게 트렌드가 아니랍니다. 이렇게 해서 90년대 트렌드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웃음> 자, 이제 2000년대로 넘어오셨습니다. 지금은 얼짱 반윤이 언니 패션 유행이에요. 10대, 20대라면 다들 막 따라가는데 저도 빠질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유니 언니 따라서 앞머리도 이렇게 잘라보고 근데 이게 미래 말로는 척키뱅이라고요. 어, 척키뱅. 요즘은 이렇게 안에 흰 티셔츠를 레이어드해서 입는 게 유행이고요. 카고 바지나 이런 루즈한 핏의 청바지 입는 게 아주 멋쟁이랍니다. 지금 얼른 메이크업해서 셀카 찍어가지고 싸이올때에 업로드해야 된단 말이에요. 빨리 메이크업 해볼게요. 베이스 메이크업은 내추럴하고 도자기 같은 물광 피부가 유행이에요. 그래서 기초 케어를 충분히 촉촉하게 해주고 촉촉한 파데를 물에 적신 퍼프로 발라줄게요. 촉촉함을 유지해야 되니까 파우더는 생략한 다음에 얼굴 윤곽도 자연스럽게 잡아줘요. 글로우함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하이라이터로 도자기스러운 광을 좀더 줄게요. 눈썹도 내 눈썹이랑 비슷하게 자연스럽게 그려줘요. 이시대의 얼짱이 되겠어. 반윤년이따라 잡을 거야. 아이 메이크업은 그렇게 진하진 않지만 기본 음영 화장 정도는 해줘야 돼요. 요즘은 핑크나 오렌지 톤을 많이 활용해서 메이크업을 하는데 그건 약간 결혼식 같은 그런 중요한 날. 그래서 우리 10대, 20대들은 더 내추럴하게 딱 기본 음영만 주면 돼요. 그리고 블랙 아이라이너로 꼬리가 너무 올라가지 않게 충분히 그려줄 거예요. 그리고 뷰러랑 마스카라도 필수로 해줘야죠. 그리고 아까 썼던 하이라이터로 눈매, 내교살도 이렇게 강조를 해줘야 돼요. 입술도 촉촉하지만 자연스러운데 입술 같은 컬러를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약간의 혈색만 주는 블러셔로 마무리하면 끝입니다. <목소리> 수학여행 가기 전에 쭉방에 훈녀 생장 올려야 된단 말이야. 언니들이 한번 봐줘. 일단 피부는 올라 하여 예쁘거든? 내가 갖고 있는 파데 중에 최대한 밝은 파데를 써줄 거야. 다음은 앞머리가 떡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마에 파우더를 발라줘야 돼. 아, 그리고 훈녀들의 상징인 이 삼지창 앞머리 필수라고. 요거 안 하면 은안 돼. 눈썹은 일자 눈썹이 짱이야. 그리고 아이라인은 얼짱시대에 나오는 한아름성이 언니 눈화작법이 유행이거든? 아이라인을 끝에까지 굵게 빼준 다음에 언더 삼각존까지 이어줘서 그려줘. 그리고 애교살 강조도 해주면서 블렌딩이 되도록 이어주면 되거든. 그리고 쉐딩으로 애교살까지 강조해주면 돼. 헉, 나 완전 잘 나가보이고 너무 예쁜데? 립은 어느 정도 생기있는 코랄 컬러로 발라주면 엄청 더 예뻐져. 블러셔까지 하면 너무 핫떡 같으니까 생략할게. 그럼 이렇게 해서 훈녀 화장 끝이야. 훈녀 생정이 올려도 물이 없겠지? 인기 글에 올라갈 거야. 자 여러분 드디어 현생으로 돌아오셨네요. 제가 빨리 요즘 유행인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에 잘안 묻는 베이스가 중요하잖아요. 마스크에 묻어남도 적고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이 예뻐요. 컨실러로 잡티와 어두운 부분을 커버해주고 파우더로 불필요한 부위의 유분기를 없애줄게요. 눈썹은 이미 그려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조금 더 마저 그려가지고 자연스러운 눈썹을 그려줄게요. 요즘 트렌드는 살짝 아치형인데 저는 원래 눈썹이 살짝 아치형이긴 하거든요. 그대로 그려줘 볼게요. 이목구비 쉐딩은 얼굴이 적당히 뚜렷해 보이고 얼굴 면적이 좋아 보일 수 있게 음영을 넣어줄게요. 립은 도톰하고 큰 입술이 유행인데 저는 입술이 조금 작은, 얇은 편이기 때문에 나중에 오버립하면 자연스럽게끔 음영을 넣어줄게요. 아이 메이크업은 기본 음영을 깔아준 다음에 포인트 음영도 넣어주고 밑임 메이크업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언더와 삼각존 쪽에 음영을 깔아줘요. 그리고 외교살 만드는 것도 잊으면 안 돼요. 하이라이터로 좀더 튀어나온 부분에 입체적인 포인트를 줄게요. 뷰러랑 마스카라도 잊지 말고 해주고요. 아이라인은 살짝 올라간 듯하게 빼줄게요. 그리고 요즘은 퍼스널 컬러가 아주 중요하죠. 저도 제 톤에 맞게 이 라벤더 핑크 컬러로 물들여줄게요. 그리고 오버립으로 베이스 립 컬러를 발라주고 푸아 핑크 느낌의 붉은 컬러로 마무리해주면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9 0년대부터 현재의 트렌드 메이크업을 보여드렸는데요. 저에게는 어떤 메이크업이 가장 잘 어울렸나요? 여러분이 마음에 드셨던 연도의 메이크업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2010년도에 추억이 많기 때문에 2010년도 메이크업을 했을 때 기분이 가 좋았거든요. 아, 그리고 틱톡에서 메이크업이나 패션 스타일링 정보도 얻을 수 있더라고요. 진짜 요즘 넉넉히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심심할 때 틱톡 한번 보시면 시간이 훅훅 갈 거예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